어, 밤에 아, 왔어요. 보카타. 여기 뭐, 뭐 먹으라고? 아, 여기 냄능이라고 네. 쌈쌈 네. 먹고 밥이랑 모닝글로리 해서 네. 약간 한식 같이 먹을 수.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응. 모닝글로리랑 밥 냄능 하나 시키고 응. 99,000 동이니까는 4,500 원밖에 안 왔다고? 분위기가 응. 어떤가? 분위기? 네. 음. 음. 베트남의 레트로? <웃음> 이게 뭐지? 음. 음. 뭐야? 음. 햄! 햄이야? 응 음. 그걸 싸가지고 먹는 음. 걸로 알겠어 아, 라이스 페이퍼 뭐 <놀람> 하고. 그리고 나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첫날 이런 걸막 구체로 먹는거 근데 잎을 이렇게 따야돼 아 그렇지 잎을. 줄기까지 먹었잖아 들기 먼저 가지고짜야 어때요? 거의 어,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어두귀는게 맛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가 되게 특이해. 이진이 형이 요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이 형이 이 형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이 형이 이 형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맛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이이 맛있다. 한국에서는 숨은 맛집 찾아다니기 바쁘잖아. 근데 이렇게 해외 나와서는 숨은 맛집 가면 안 돼. 소문난 맛집 가야 돼. 우리 입맛에는 다 알려진 데 가야 돼.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한국에서처럼 거기 뭐 남들 다 가는데 음. 거기 말고 야 찐맛집 없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못 먹어. 아니 나도 해외를 여러 곳을가서 여러 음식들을 다, 다 만들어 봤는데 이, 이 입에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 오는 사람들 보니까 낯랑 보다 뭔가 외국 사람들이 이쪽에. 많아. 응. 맛있어. 아 진짜 그 정도야? 너무 맛있어. 그게 응. 안에 가는 거 있잖아. 두부의 느낌이지. 두부는 아닌데 중국 만두 같은 거 같다. 느낌이지. 너무, 너무 좋지, 좋지?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맛이 응. 동그랑. 안에는 동그랑색맛이 응. 진짜 여기는 지인들도 많이 오고. 맞춘 게 아니라 여기 보는 사람들 봐봐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거야 어? 비자 카드가 되네 그래도 우린 현금 내자 얼 어. 27만 1 0 0 0원 27만 1 0원 천원 네 땡큐 yeah. 27만 0원이면 13,400원 그래도 이 정도로 먹는 데있게 어디야? <웃음> 너무 배구리같다는것 <배부르겠다는 웃음> 같아 어, <웃음> 다 어, 여기가 광화문 명동 같은 데 어. 확실히 나트랑은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웃음> 알랏은 어. 너무 사람이 많아 어, 네. 마사지 받고 이런 게참 좋았는데 여기는 너무 음. 광활하다 와, 이거, 알로에 봐, 여보. 이게 알로에네? 응. 어. 얘를 네. 잘라갖고, 어? 얼굴에다가. 우와, 진짜. 낮에 보니까 더 아름답긴 하네. 진짜요? 진짜진짜 블랙파스트. 블랙파스트? 예. 여기다. 아, 수영장이 작구나. 근데 수영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요. 저긴가 음, 본데 어, 덱. 오가게도 있네. 그강치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웃음> 이따가 오프경 하자. 오프경 하자고? 어? 나옷 구경하자. 옷 구경하자고? 나옷 하나 사줘. 그래요? 잘해. 현장이 남겨놨네. 오케이. I have your room number, please. 룸 아. 룸. 룸? 룸? 어? <목소리도> 샐러드는... 감자. 센스 있다. 그릇이 음. 샐러드 담는 그릇. 생선 것도 있고, 후즈 음. 종류. 음. 어, 망고 있다, 망고. 처음 보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 다 거. 재미있 <목소리> 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하룻밤을 보냈는데 왔었을 때좀빡셌어 응. <웃음> 워낙 아날로그 래가지고어지 했는데 응. 있을수록 매력이. 응. 괜찮은 것 같네요. 응. 일단은. 음. 오우, 육수 괜찮은데? 그리고 요것트야 어, 맛있다. 맛있다. 여기는 고급스럽다. 쌀국수도 응. 좀 지금까지 다녀왔던 데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거. 느낌. 육수도 되게 차분하게 정돈돼 있는 느낌. 샐러드 소스가 똑 음, 같이 생겨서 한번 넣어봤다. 음, 고급스럽다. 입맛에 어. 맞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져와봤는데. 좀 이런 음식들도 베트남식이 아닌가. 빵하고 커피 갖고 와야 돼. 어... 어, I'm a guest service manager here. Everything is, is okay. Yes. Yeah. Yes. So you enjoy your stay in here. Yeah. Room room is okay. Room um. um there are a little bit. Heater heater heater가 yeah. 약하다. 약 it? 뭐 okay. e C? Cool. Oh cool. Oh, okay okay. So yeah. tonight yeah. one more heater. t okay. t l Oh okay. breakfast. no 네, breakfast is good. 아, good. Yeah. today activities city. u a l a d s t a t a l s o we do the tour. Uh, yeah o u r e okay okay so. 뭐 어찌됐던 얘는 그 상품을 설명을 하러 온 거니까. 그러네. 그래. 짜잔. 얘가 아, 돌아. Yeah. city tour. city tour n t r y s i d e tour f o r h o u r then spa. 우리 이거 해야 되는 yeah. 거 아니야? Yeah. 이 구글 번역기로 보니까. 어, 운전사 투어 가이드 다 포함해가지고 이 인당 한 2만 5천 원 정도 두세명 신청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나쁘진 않은데? 한번 응,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소재거든 40만 원. 40만 응. 원. 이용용 잠바. <웃음> 아 이런 거는 이런 건니 거뭐 입거나 <웃음> 이런 거 잘못 입고 다니면은 <웃음> 맞아. <웃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우 여기는 그래이 그렇게 잘 잡히는 편이 아닙니다. 나트랑은 엄청나게 잘 잡는 잘 잡혔는데. 오, 드디어 잡혔네. 거의 강남역에서 어, 택시 잡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뭔가 건물들도 다 프랑스식의 그런 건물들도 좀 많은 거 같고. 좋습니다. 프랑스랑해. 응, 어, 프랑스랑해. 그냥. 예, 네, 알겠습니다. 이승까지 있고, 2층 응, 응. 응, 응. 오케이. 응. 아, 고맙네. 고급한 의자야, 의자. 여기. 의자, 얘네 애기 의자 많이 어, 쓰잖아. 애기 의자. 아, 아주 유명해서. 의자 두개 붙여서 어. 앉아야 될것 같아. 자, 어떤 게 제일 잘 나갈까? 잘 나갈까? m e a 비 b a b e c beef. Octopus, shrimp. Octopus. e e f Beef. e e f Beef. Beef. Beef. e e f Beef. Beef. Beef. Beef. b e e b e 포카콜라포카콜라2 o c a c o l 벌써 o 요 벌써, 나, 벌써 어. 나온 Okay. Okay. Okay. Okay. o 는 a y Okay. o 이 a y 여기 재밌다 k a y Okay. Okay. o k 이거 공짜 a y o 아, 공차가 아니야? <목소리> 어... <목소리> 여기는 베트남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영어로 하려니까 소통이 좀 불가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달팽이다, 우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우렁 같지 않아? 어, 우렁 같아 고 달팽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완자인 것 같은데? <목소리> 오케이, 어, 어 빼가지고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싸서 먹어. 아서 먹으래 이렇게. <웃음> 이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향신료랑 같이 섞어서 먹으라고 그러네. 한번 드셔보시죠. 어때요? 이거 거의 그거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골뱅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볶기가 딱 좋네. 아, 써야 되는구만.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네요. 아뭐 지금 여기 막 가지고 오시네. 여튼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별미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여기 꼭이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어야겠다. 쫄깃쫄깃하면서. 좀 약간은 간은 돼 있다. 근데 양이 많은 게 아니야. 여기 찜기가 여기까지 있으니다 까먹다 보면은 몇개안 되는 거 같거든요. 아, 아. 콜라랑 잘 어울리네. 맥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먹다 봐. 음, 한번 드셔보자. 진짜요? 수풀구드라고 음, 맛있어데저 한번 먹어보겠다 여기에서는 술 완전 해삼 것 같은 분위기야 음좀막 아, 쫄깃쫄깃하진 않은데 숯불구이에 그런 특향이나 뭐 이런 거는 잘 있어가지고 맛있네 그냥 한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다 베트남꽃인가? 아나클이라고 그게 말린 과자로 많이 쓰이거든 아 이게? 생긴 거는 고추같이 생겨가지고 미끈덩 니끈덩하고좀 가지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우리가 원래는 후슐랭 가이드를 시작하는 것도 여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딱 터지는 거는 애매하게 됐 죠. 응.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여행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것도 초반에는 눈치 보여서 국내 여행도 잘안 했어.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일하는 데서 또그 피를. 짤고그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해외에 나오니까 너무 무섭다. 어, 마스크 안 쓰고 이거 비행기 이거 할때 검사도 안하고 챙까 말까? 아 챙겼어요. 일단은 여기 계산을 좀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지? 대고볼게요! 밥좀 가볼까? 이거 뭐돈안 내고서 가도 되겠는데 왜 이러나? 오케이. 이것도 계산입니다. 돈는거 맞지? 여기 오면은 뭐 알아서 그걸 해주시네. 3 6 6 0 0 0도 18,300원 2만원 넘기기가 힘들어 이렇게 먹기 요거 기부미 기부미 요거, 어, 패스 아. 오케이, 얼마? 아. How much? 얼마야? 아. 12,000원 1,200원에 600원 네. 오케이, 오 아. 여기가 베이커리 같은데? 아, 맞네 제일 크네, 여기가 네, 커피도 있고. 오, 빵이. 말랑카우도 있어. <웃음> 이런 거 이따가 사가지고 가서 방에서 먹으면 되겠나. 네. 여기서 뭘 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미 97. 감미야죠. 감미가 맛있대. 감미하고 요거트하고 바게트. 쇼핑 내가 원하는 대로인가?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와. 기가. 아, 파우머치. 아, 이면동 처마네. 행복. 여기 맛있다거나 하더라고. 되케맛있네 가면 옆거가 볼까? 제일 가지고 옆에 암카페 가서 맛. 여기는 셀프야. 네, 편의점 셀프. 같은데. 14만 0천7 100원. 여기는 어... 싸진 않다. 여기 로컬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안정적인 안카페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카페입니다, 여기. 여기 아무 데나 앉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뭘 시킬지 일단 한번 봅시다. 메뉴? 야. 원 에그 커피? 네. Yeah. 아이스? 네. Yeah. 아이스 에그 커피. 네. Yeah. 스트로베리 스무디. 스트로베리 스무디. 네. Yeah. 오케이. Yeah. Okay. 음... 11만 동. 만 동. 오케이. 오케이. 좀 특이한 거는 여기는 진동배를 줘요. 아니 이거... 울리는 게 삐익삐익 하면서 그래. 려 네, 됐습니다. 자기 에그 커피 안 먹어봤지? 에그 커피? 안에 얼음 있네? 그건 음, 카페 아닙니다. 음! 어우 고소해. 그거 있잖아. 빵 만들 때, 여기. 계란 반죽할 때막 치잖아. 음, 머랭. 머랭 친거 그대로 했네. 단미. 진짜 빨리 먹어야 돼. 어, 단미. 빨리 먹어야 돼. 진짜. 어때요? 그때 우리 길거리에서 먹었어난 이게 더 좋지. 왜냐면 그거는 맛있는데 안에 삼겹살이 들어가서 고소도 많이 넣어줬다 기본적으로 고소가 들어가 있네 되게 매워 어, 응. 소스가 뭐지? 아 맵다 이 응. 반미에다 응. 에그커피 응. 최애 꿀조합 응. 에그 같이 드시기를 어, 어, 추천 추천돼. 강추, 강추. 아, 그에 비해 딸기 소모대는 그냥 딸기 소모대인데좀 약간 밍밍합니다 딸기는 역시 우리나라가 맛있는 것 같아 요 이거 내일 또 먹으러 오자 <웃음> 자 이제 달랏 야시장으로 한번 가 봅니다. 지금 <웃음> 여기 뭐또 여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5 시부터 열기는 하는데 지금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구마도 있고 막 되게 와, 특이하네. 자,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중앙로. 어, 오징어 썩는 냄새도 나네. 먹볶하게뭐 <웃음> 뭐, 이렇게 안에 또 이런 쇼핑몰 같은 거. 동대문 아, 같은. 여5시안 됐는데 다 열었는데? 여기는 야시장 아니에요. 여기는 안에서. 살수 있는 망고 아, 사 가야 되나? 망고? 망고 맛있더라나난감도 네. 있다. 옷감이 네. 여기 옷감 별로좀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 제주도 동문시장이나 뭐 이런데 뭐 그런 느낌인데, 거기보다 훨씬 더 넓은데. 근데 나트랑은 응. 지나가면 한국말을 되게 잘했잖아. 사 아, 근데 여기는 그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해. 대추도 있고, 어, 고추가... 아니라 그케... 로메인인데 되게 큰 <웃음> 어. 로메인이야 우리나라 이거 한 포비 이정도만원 정도 가거든 그럼 여기가 얼지한 물가 비교해볼까 파워워치 얼마, 어. 얼마? 어, 노노노. 어, 노노노. 어, 노노노. 음. 아, 25,000 동 okay. 1,250 원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네 10배 어, 음. 10배 야 10배 어. <웃음> 지금 이제 야시장이 시작이 되려고. 이0만도 어, 파카가 2 0만원 아, 근데.. 아, 진짜 싸다 근데 이게 챔피언, 자가를 어. 챔피언이라고도 안돼 있고, 어. 챔피언이 아니야. 챔피언십인 것 같은데? 씨만 있어. 아. 챔. 챔중케이아디리리도리스 <웃음> <웃음> 네, 7,500원. 여기가 이 광장이 가장 핫한 데라고 주는데. 자 저기 호수가와 여기는 두 번째 교차로 같은 곳인데 와 진짜 사람들 너무 많아 와뭐 여기는 석천호수 같은 분위기네 근데 석천호수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 여기 에펠탑 같이 뭐가 있어? 여기 한 바퀴 다 돌려 면 4km니까 이제 가가지고 시장에서 먹읍시다. 현재 시간 아, 5시 이제 야시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 이게 다 빵이나 뭐 이런 것도 막 세팅이 돼 있고. 아, 여기 무슨 면도 쌍국수가 아니라 뭔가 되게 얇은 심장면인데. 아, 좀 약간 볶음면 같은. 어, 어, 한번 보자. 여기는 현지뭐 이런 편지 브 와. 막0지국 같은 것도 막 팔고 그래요 0국0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데0 10,000. 10,000. 10,000. 1 10,000. 1 10,000. 5 0 0원 5,000. 2 0 0 0 0 0 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어, 이거 는얼마예요스 h o 0 0 0원0 0 0 0 50,000. 5 어, 0 0 0 50,000. 50,000. 5 0 0 0원 50,000. 50,000. 50,000. 50,000. 어.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0 5 0 0 0 0 0 0 0 0 0 0 아 똑같은 호텔에서 먹은 그 맛인데 맛있다 진짜 달다 음. 딸기가 진짜 많아 딸기가 많은데 안심심해 어. <웃음> 아, 김치 사우저하스 김치 사우저스 2,500원? 어. 근데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가 <웃음> 땡큐 우리나라 시장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데? 한 2,500원씩, 1,500원씩 뭐 파 먹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어. 어떤 거는 10분의 1이 싸고 음. 어떤 거는 3분의 1 어떤 건 거의 비슷하고 천차만별 <웃음> 천차만별. <천차만베>. 그러니까 천차만베 별 아... 바베큐와소는 주꾸미 택국구야 이건 한번 먹어봤 해물탕 해물탕? <웃음> 모르겠어요 응자 일단 한번 그 들어가서 앉을까? 네. 자, 해물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거의 3,000원, 그리고 비싼 거 5,000원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구글 번역기가 짱이다. 데이터만 있으면은 다 어디서 든어요 아, 너무 사진. 좋은 게, 여기가 가는 데마다 와이파이가 다 빵빵빵. 이거는 늘 항상 여기는 김치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짜잔 뭐 쌀국수는 늘 항상 먹는 거지만은 또 시장 쌀국수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시켜봤어요 어머 자기야 이거 얼마나 가볍냐면은이쑤시개 들고 있는 거 같아요 <웃음> 네, 일단은 면은 되게 좀 약간 분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생면. 응. 다 왔다. 맛있다. 오, 아, 이게 볶음. 튀김. 자밥한번 드셔보시죠. 계란 볶음밥. 인데와 이게 황금 볶음밥 같은데? 오. 어때요? 맛있. 계란이 밥알 하나 하나에 다 포팅돼요. 왜 얘네가 볶음밥이 맛있냐면은 쌀이 음. 흩어지는 쌀이야. 그렇지. 볶음밥 할 때는 일부러 집에서 냉장고에 식은 밥으로 하잖아. 음. 고소고소하게 돼야 되니까. 그렇지. 어, 여기 밥 양도 많고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3 0 0 0 원. 아, 볶음면. 음. 어굴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계 면을 일단 튀겼어. 소스는 약간 달달한듯 바삭바삭하면서 이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특이하네 우리나라에선 비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만 원이 안 나와 사가지 no. 먹고 음. 뭐 콜라 구간했으니까만 원이나 뭐만원 1인분 가격 그렇죠 국밥 먹어도 만 원이 uh -huh. 되는데 이제는 uh -huh. 아, 너무 느끼해가지고 이거는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느끼해? 음. 뭐가 약간 이게 미치에서... 뭘까? 너도 해서... 너도 될까? 이걸뭘 <놀람> 아... 불러야 되나? 불러서 어. 가요 이제 네. 야!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맥소랑에서도 먹어도 훨씬 맛있고, 어 조금 더 위생적이고, 아 여기는 좀 떠나면서 시움이 아. 나와. 그죠? <웃음> 희한하네요. 달라 있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잘 있어, 작은 프랑스. <웃음> 작은 프랑스, 진짜 작은 프랑스. 경치가 너무 너무 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기 싫다. 아 진짜 잘. 너무 좋다 여기. 자기는 진짜 그놈의 시장 좋아하는거죠 그병좀 고쳐야 돼 어디든 가도, 어느 아이, 지역을 가도 뭐 시장을 한번 봐야 돼 근데 일정이 짧을 때는 이렇게 봐봐 호수 보면서 노천카페에서 막 너무 좋은 힐링 스팟이 많았는데 그 하루를 시장에다 난리 버는 게 진짜 지금 너무 억울하다 <웃음> 아. 음식에서 막 소세미 나오고 막 먹다 말고 막.